요추염자의 치료 목적 온열치료와 횡문군 융해증,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3 7 8 1호 2018가단 5 0 4 7 1 8호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5년경 상위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내 요추염자 및 긴장으로 온혈치료를 받았는데 횡문근 융해증에 따른 대사성산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급성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신층혈치료와 표층혈치료를 각각 약 10회 정도 받았고 심층열 치료는 전자기 에너지 또는 초음파가 근육과 조직들을 통과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망인은 허리의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 과정 중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사성 상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요추부 치료를 시작한 후에도 평소와 같이 음주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요추의 염좌및 긴장을 치료하기 위한 온열치료와 횡문근 융해증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허리통증 치료 중에 횡문근이 손상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귀향증 공제 주장에 대하여 망인의 귀향증인 퇴행성 유추부 질환이 직접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볼수 없는 점 망인의 몸에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횡문근 유해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인지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감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추가 판단 당의 계약의 면책 규정으로서 피보험자의 그밖에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 면책 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처럼 상해보험에서 질병에 대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면책 보문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망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 중횡문근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 바이 사건 보험사고가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